왜가 너무 무소내좋아요좀 다, 받아요좀찾받아야겠어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찾자 찾아, 아 여러분들 음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어, 마라롱시아 음. 마라롱시아고요 이거는 경장육술입니다 경장육술이 뭐냐 이 두부피에다가 어, 이 춘장에 볶은 고기 그리고 채소 같은 거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이 싸서 먹는 건데 이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먹는 술은 연태고량주쥬 쏴쏴쏴쏰 음아 맛있다 이 응? 가발 사이즈 맞는 거 맞죠? 하지마 이 개구리야! 이 새끼 놀리지마 형도 지금 야 형도 나이 지금 내일모레 마흔인데 40인데... 이렇게 좀 해주려고 지금 괴러고 <웃음> 있는데 잠깐 <웃음> 좀금 땄읍시다 아... 땀나는 거봐 지금 엄청 더요 아... 아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야 그냥... <웃음> 칙칙하게 혼자서만 먹지 말고 여성분 갯수도 같이 먹방 해봐요. 이뭔 개소리야? 그대가 여자라면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나랑 방송 하겠소? 문띠리 잠기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와왜 그래 세워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 개구리야. 가게이니내 누운 줄 아니 내 잡채니야. 서아 서아. 어, 잠깐만 야, 야 이거서 봤는 데? 잠깐만 지금 이모로서 많이봤는 데? 잠깐만 지금 이모로서 보지않았어요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아요 <웃음> 사 대인 것처럼 삭발이요? 삭발 어떨 것 같아요? 음. 몇안 되는 여러분 브라더들은 내가 뭔 머리 하든지 멋있다고 하겠지 남자 같다고 근데 몇안 되는 우리 여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예. 머리 빡빡 깎아도 괜찮을까요? 음. 어? 잠깐만 어? 뭔지 모르게 느낌이있는데 여러분들 이제샤보봐요더샤더샤워파지더샤이더 샤워파이더. 샤워파이더. 샤워파이이더샤워이이 수화서사 아우 다 화자 화자가 뭐냐 에. 화 화이트입니다 에. 자는 제가 브라질리언 확신을 최근에 해가지고 에. 그렇지 지화자 지 ㅈ 지음만 여러분들이 속으로 맞춰주면 돼요 채팅으로 치지 말고 자 그럼 여러분들 <웃음> 자 우리 잡식이가 사진을 알아보셨는데 형님! 박서준 닮았어요 입금.. 입금 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입, 입금 전지 전. 요걸로 한번 네. 요거 선물 받은 건데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좀 쫓아있습니다 네. 근데 내일 라이브 할 거예요 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찾아요